엽기떡볶이 먹을까? 신메뉴로 크림맛이 나왔대 돈보다 트러플 매콤한 맛 뭐가 제일 맛있을까? 옴따블드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떡에서 또 오랜만에 신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러플 매콤, 트러플 크림맛 그냥 크림맛, 그냥 매콤맛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트러플 맛은 분모자로 시켰어요 그래서 3,000원이 추가가 됐고 얘는 그냥 매콤맛인데 분모자를 토핑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얘는 떡볶이에 분모자가 추가되는 거고 얘는 떡이 없이 분모자로만 오는 겁니다 먹어볼게요 <웃음> 치즈랑 잘어울린다 지금 여기는 치즈가 많은 부분이라서 짭조름한 맛이 많이 올라오면서 괜찮았거든요 되게 평범한 크림 떡볶이 맛인데 약간 그 오뚜기 크림스프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진하게 만든 느낌? 맛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자를 먹어볼게요 트러플 크림 분모자 와, 과연 트러플 향이 얼마나 날지 저는 트러플 맛있어요 딱 이렇게 먹을 때 트러플 향이 같이 이렇게 스물스물 쫙 올라와서 크림보다는 특별해요 그래서 저는 크림은 사실 안 시켜먹을 것 같은데 트러플은 시켜먹을 것 같아요 매콤만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분모자를 추가해서 분모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맛이다 <웃음> 와 이거 처음에 딱 먹을 때 약간 청양고추스러운 매운 향이 확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느끼하고 이거면 한통 먹을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빡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매콤 트러플 곰 트러플도 맛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러플의 존재감이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거 시키셔도 괜찮긴 한데, 뭔가 그 장점이 확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매콤 맛도 신라면 정도 맵기인 것 같아요. 짠. 아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분모자를 엄청 좋아하시면 분모자도 좋은데 그냥 토핑으로 추가해서 한두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양은 그게 많아요. 그리고 크림맛보다는 트러플맛이 전더 좋고요 근데 트러플을 싫어하시면 크림맛도 괜찮은데 솔직히 크림맛은 굳이... 굳이 이거를...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매콤 트러플과 매콤을 비교했을 때는 매콤이 더 맛있었어요 끝! 맛있게 드세요! <웃음>